아니 이게 누기냐고 완전 무섭잖아 <웃음> 평범한 평범한 놈이 아닙니다 일단 데차피자 님 미리 보신 소감으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어땠는지 에휴 에휴 그 이제 왔다따다딱딱딱어딱딱딱딱딱딱딱딱 <웃음> <웃음> 생각보다 임팩트가 크지 않아서 더 놀랐다. 괜찮아. 제목 만들었어. 제목만. 빨리 진행해, 벨스야. 이번 컨셉은.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갈 거야. 거야, 기다려, 기다려. <웃음> 기다려. 기다려, 갈 거라고. 순간. <웃음> <웃음> <웃음> 와, 저걸 맞추네. 당연하지요. <웃음> 자. 너무 빨라요. 괜찮아. 응. <웃음> <웃음> 세상에. 흠. 응. 센... 센트리 없나? 센트리 있는 거 같은데? 소리가 들려. 여기 있다. 야! 아니, 크리처를왜 벌써 줘? 찔 먹게. 야, 파이팅! 어, 빨리 와 야. 냄소고한들라 죽어 버려. 안 돼! 설마. <웃음> 죽을거같은데? 그렇지? 혼자산이 좋으냐? 아 까비 저 <웃음> 체력 많았네 아니 혼자산이 좋은게 아니라 프라이팬을 여기서 왜 들어? 너가 크리에체를 내게 계속 꽂아뒀으면 은저파일을 잡을 수 있었을까? 아무튼 있어요. 아 잠깐만 레드팀을 간다는데 뭐지? 아, 안돼 안돼 안돼 가지마 안돼 리트라이 <웃음> 그동안 즐거웠어 근데 그동안, 그동안 즐거웠어 아 진짜 <웃음> 센틀이 센틀이 없잖아 어! 데모나잇! 데모나이트 뒤에 데모 데모, 데모! 데모! 뒤에 데모! 뭐뭐뭐 뭐, 뭐. 아... 괜찮아 괜찮아 니 네, 뒤엔 내가 있다! 내 뒤엔 아무도 오, 없지! 에 옮겨진 댔는데 왜 나... 아직 안 봐. 옮겨졌지? 너 죽지마 죽으면, 죽으면 괜찮, 안 돼! 나오면 죽어 아 죽으면 옮겨지는 거구나? 아니야 죽어 옮겨지는 거 아니야 그냥 자동와 진짜 나빴다 대우멘 제기릿 폭탄! 야,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찬양이 중요 아이고 죽었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다! 맞아 인테리야 좋아 잘 캐치했어 가자 가자 올라가자 내가 보부해줄게 네, 그래, 자 빨리 가 빨리 가모든 좋아 빨리 가나 뒤에서 누가 튀어나올 것 같아 아, 인텔로 백스 때 방구하면 돼왜 먼저 나가 오케이, 오케이. 야, 1층! 5번 했어! 으르소 으악!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Yeah? 음 저런 너무 빨리 본다 감동받았잖아 나 <웃음> <웃음> 너무 빨리 본다 야와와 야 와. <웃음> 프라이팬 이스 베더 댄 아이 랜덜 좋아 와 대박 내 네. 네 유지로 <웃음> <I manage>. 저들의 <웃음> 기지까지 <웃음> 가겠다 오케이 okay. 유지 의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메딕 뒤에 힐! 오빠 조심 뒤에 조심해. 가자! 데오나이트! 이볼게 hey, hey, 뒤에, 뒤에 데모 온다. Go, go, go. 데모 오고 있어. 어. 아이 죽! <웃음> 도망쳐~! <웃음> 나잭 있는데 왜 왔지? 도망쳐~! <웃음> 아, 지금 피자형 떨어져 있어서 지금 서로의 상황을 모르는 게 가장 도망! 큰 문제점이야. 지금. 아 네, 빨리 빨리 피자가 좋어 가자. 빨리 피자가 좋거 해야겠어. 야야그 앞에 어. 야, 그, 저기 그 있어. 그 2층에. 그거 부숴야 돼. 2층에. 스 타이프 존에. 스나이프 존에. 스나이프 존에 뭐가 있어? 어. 어. 센트리가 있어 2층에. 어 그러네. 그거 부숴야 돼. 살려 줘. 살려 줘. 안돼안 돼. 안 돼. 아, 아, 아. 죽지 마. 막 <웃음> 너가 뭐, <먹어>. 들어가서 먹어. <웃음> 그래. 어. <웃음>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아야, 안 들어오는 거 추천. 저기 있네. 진작 봐. 야이 자식, 우리 소리가 막 튕겨, 소리가 막. 아니야, 소리가 막. 아니, 지금 매직이 소리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막. <웃음> 아니야, 너가 일레, 이 일단 합류해. <웃음> 그게 제일. 소리가 막. 아 알았어, 갈게. 매직 내려가, 내려가. 그쪽, 그쪽으로 내려가. 튕겨 가지고 막킹 영접 나거든. 소리가 막. <웃음> <웃음> 아 진짜 오케이. 아 진짜 생겼어. 뭐야 햄이 있어? 뭐야? 야 뭐야? 조금씩 조금씩 전진한다 우리 이대로. <웃음> 조금씩 조금씩 전진한다. 인텔 집에 간줄 어,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 벨스 레드 <웃음> 레드 팀가 있어. 안돼 이현진. 임혜진. 주! 이현진이 죽었어. 어, 대박. 오오야야 <웃음> 어, 야, 싸워. 가미 벨스를? 싸워 싸워 싸워 가이 벨스를? 어, 어차피 체력 35밖에 없었어 일단 우리가 오버를 채워놓는다 됐어 좋아 좋아 왔다 어, 우와, 싸우자. 오. 오. 싸우자 싸우자 아이, 싸우지 야, 말자 야, 야, 싸워 싸워 싸워 싸우라고 멍청아 멍청아 <웃음>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믿지마 믿지마 난 너를 믿지 믿었던 믿지 만큼 어 잠깐만 상대 우버 찼다 상대 우버 찼다 나못 샀어. 베스 이 블루라고 나왔으면오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얘으로 도망갔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뭐야 이거? 얘들 뭐야? 야, 얘들 멋있잖아. 달려줘날안막 본다. 제카이를 안막 본다. 제카이 때 보. 안막 본다. 제카이 때 보. 난 디도 본다. 죽. 뭐 사라졌어? 디도 본다. 살았냐 하하. 나만 죽었네. 어디가? 뭘 하하야? 내가 죽였는데. 어쨌든 복수했으니까 좋은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하구 껴트 기가 미자 휘번트 진짜 개 웃겨 <웃음> 날아가면 해? 너 바보야 알았어 그래 날아가 생각해 그만 이거 이제 오오야 <웃음> 저거 잡아! 잡아 저거 잡아라 <웃음> <웃음> 안돼 와이기서 데모나이트들이 깡패치고 있냐 여기서 아 <웃음> <웃음> 이미지... 아 이미지였어? <이미진이었어? 웃음> 어 자가 비자했다라고 피자 응. 생각하고 있었냐? 어? <웃음> <웃음> 호기롭게 돌진하도 <돌지라도> 사방. <사망. 웃음> 나 여기다 천천히 크리 떨길래 기다리고 있었거든. 아직 기다리자. 갈겠습니다. 어, 이메진 기다리자. Do oh, it one m o 마이 time. The back of m 팔 짠. 안, 이메진 일로 와. 어, 갑자기, 갑자기 이미지 뭐... 뒤에 봐. 어. 빨간, 어, 뭐야. 뭐 h a t h a p p e n 가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리아아아아도아리 우리도 크리. 아아아아아아 우리도 크리. <웃음> <또>? <웃음> 점차폭탄 뿌시느라 못올거야 오케이. 쟤는 점차폭탄 <봤낮> 뿌시느라 못오고있어 <웃음> 뭐야 무인먼저 죽은거아니지? 어디있어 너네아무나 안죽었어 빨리 빼서야해 서둘러 어기덕기어기덕기 뱉치고 안녕 죽여 안녕 뚝배기 야야야 뭐야 저거 빨리 죽여 쭉 죽여 쭉 빼기. 죽여 죽여 뚝배기 <웃음> 죽여 <똑뱅이. 웃음> <웃음> 야 우리 빨리 와야 돼는데 Such a h 오! 야. 야! 야 와. 피자 뒤로가! 어디 가? 뒤로 와. 지지입야야요 지지 지지 지지. 뭔어디고 있어? 빨리 빨리 아니, 이미 점령 당했어. 무슨 소리야? <웃음> 지지 지지 지지 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웃음> 게임의 자세가 바로 인류다. 그래 인류 아, 인류 비자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불가능한 <웃음> 것이다. <슬피하는> <웃음> 이것이 바로 대짜 비자의 금지난 최선을 다했어. <웃음> 아 짱웃기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그시고 <웃음> 아, 대체 여러분... 몇 번이나 즐거운 하루가 되어야되는지 여러분 솔직히 재밌었죠? 인정? 다음에 또봅시다 다음에 또봐요